네, 반갑습니다. 무탐입니다. 어, 코어 코인이 정말 이제 정규 시장에 편입되는 것이 이제 정말 초입기에 들어갔구나라는 느낌을 이제 받습니다. 어, 지금 그 오늘 그 새벽에 이제 코어 다우에서 이와 같은 공지가 올라왔죠. 이 사진이 2023년 2월 8일 아, 조회 수만 85만 5천 건 정도가 되는데, 근데 이 날짜에 대한 혼선이 좀 있을 것 같아서 8시간 후에. 이와 같은 공지를 동시에 같이 올립니다 어, 날짜는 2월 8일이고 이, 이 날에 어, 달력에 마킹을 해 두셔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좀더 디테일한 부분은 어, 이제 공개를 또곧할 것이다 라고도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어, 해석상으로 보면 일단 코어 코인에 대한 에어드랍이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라고 이렇게 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1차 출금과 2차 출금이 앞서 공지가 됐었구요 1차 출금은 시작은 2월 6일부터고 1차 출금에그그 그 사전에 지갑으로 바인딩 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여기 개인지갑으로 통해 가지고 어, 코어 블록체인에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연동을 해서 개인지갑으로 어, 연동을 바인딩을 해 놓지 않으신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5월달로 연기가 된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정산이 들어가서 아무도 그 코인이 이 날짜 쯤에 이제 입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이와 관련해서 BSC 뉴스에서도 지금 어, 오늘 날짜로 해서 어, 코어다오에 대한 에어드랍이 이제 일정에 대해서 공개를 했다라고 이렇게 어,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자 현재 지금 그 앞서 1차 공지가 뜨고 에어드랍과 관련된 이제 공지를 띄우고 메인넷 오픈 어, 메인넷과 함께 같이 띄우면서 어, 아직 상장에 대한 부분은 아직, 어,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각 여러 거래소들에서는 상장 의지를 이제 밝혔죠. 어, 현재 지금 코인 카프를 통해서 지금 코어 다우 코인에 대한 좀 상장 의사를 밝힌 거래소들을 좀, 어, 지금 좀 훑어보면요. 하단에 여기 이벤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어 현재 지금 최근에 에어드랍 공지도 같이 링크가 되어 있고요. 현재 지금 상장 의를 어, 의사를 지금 밝힌 거래소는 비트마트 거래소, 그리고 바이비트, 그리고 플로닉스, 그리고 디지파이닉스, OKX, m x c 글로벌, 후비, 코인W 거래소들이 이렇게 상장 의사를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어 이들 거래소들은 어 지난 그 파이 네트워크 와는 좀 다르게요. 어 지난번에는 이제 그, 아무래도 가장 티어급이 이제, 어, 호비 글로벌 거래소가 가장 점유율이 좀 높았죠. 근데 이번 거래소들은요, 어, 아무래도 좀, 어, 탑 티어급들 거래소들입니다. 코인 객, 어, 코인 마켓 캡 기준으로 좀 보면요. OKX가 7이고, 바이비트가 8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MXC 글로벌 거래소가 16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 개코 기준으로도 보면, OKX는 TOP2고요 그 다음 바이비트는 탑5에 속하고 후어빈는 7위 그리고 MXC는 11위에 속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은 다 들어봤고 또한 번씩은 또 거래를 해 봤음직한 만한 그런 거래소들의 상장이 되기 때문에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골고루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지 않을까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어, 지난 파이 네트워크와는 달리, 어, 같은 가격이라 하더라도 유동성이 좀 한쪽을 몰리는, 솔 어, 쏠리니 현상들이 있었는데 반해서, 이번 코어 코인이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동시 상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 조심스러운 예측도 한번 해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어, 각 거래소들이 초기 상장이 필요한 유동성 물량이 확보를 하게 되면, 이제 코어 코인이 상장을 하게 되겠죠. 자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코어 스캐너를 통해서도 코어 프라이스가 현재는 그활비 활성화가 되어 있고 시가총액도 어 여전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제 정규 시장이 편입이 되게 되면 이제 코어 프라이스나 이제 마켓 캡이 이제 여기 활성화돼서 가격적으로 이제 표기가 되겠죠. 어 그리고 개인 지갑을 통해 가지고 각 거래소로 출금이나 어 개인 간의 이제 전송이 되는 경우에도 이제 코어 스캐너를 통해서도 이제 트래픽, 어, 이제, 그 현황을 이제 여기서 역추적을 또 이제 가능해지게 되겠죠. 어, 조심스럽게 가격적인 어, 부분을 예측을 한번 좀 해볼까요? 어, 에어드랍이 된 코인들 중에 그런 코인들이 상장을 한몇 어, 가지 코인들을 좀 보면요. 그러니까 어, 해당 프로젝트가 전망이 밝은 경우와 어, 불확실한 코인이 에어드랍을 해서 상장된 케이스를 좀 비교해서 보자면, 어, 어, 좀안 좋은 코인들, 오로라 코인 같은 경우는 어, 이때 이제 그 코인 에어드랍이 어, 상장 예상 가격은 이제 초기에 좀 높았습니다. 17,150원 정도로 높았는데. 어, 이 쯤에, 이제, 그, 락업 물량, 이제, 무료 최고 아, 그, 이제, 에어드랍으로, 이제, 받은 물량이, 제 풀리기 시작하면서, 가격적으로 급다운을 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가격은 31.4원이고, 시장 마켓도, 알수 없는 거래소들의, 이제, 상장이 된 케이스입니다. 어, 또 하나는, 젠크립토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보면, 작년 10월 달에 에어드랍이 있었고요 이때 예상 가격이 이 정도였는데 이제 물량이 풀리면서 가격적으로 계속 이제 떨어지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반면에 이제 스텔라 코인 같은 경우는 2016년도와 2017년도에 에어드랍이 진행이 되기도 했지만 어 이후에 가격적으로 상승을 하는 기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현재도 과거 데이터 대비해서는 현재 112원이긴 하나 많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어, 초기 상장 가격 대비해서는 크게 오른 셈이죠. 유니 코인 같은 경우, 유니석 코인 같은 경우도 거의 대표적인 거의 디파이의 이제 가장 대표 명사였죠. 그래서, 어, 이때도 그 2020년도에 에어드랍이 진행이 되기도 했고, 가격적으로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2021년도 들어서 이제 몇 개월 후에 가격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어, 추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어 코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망이 좀 어, 장기적으로 좀 어, 보더라도 좀 전망은 밝다라고 보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 어, 핵심 목표를 어, 비트코인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이제 추가 발행은 안 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어, 나중에 채굴료도 점점 떨어지게 되고 어, 그리고 그 코어 코인의 이제 핵심적인 요소가 비트코인 채굴 유저들까지 코어 코인에 합류시키게끔 하는 게큰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유저들이, 어, 또 핵심 세력들이 코어 코인에 이제, 어, 합류를 하게 될 때, 어, 코어 코인의 브랜드 가치나 이런 것들도 크게 나중에 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이죠. 그래서 전망이 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는 초기 가격이 에어드랍을 하고도, 어, 이렇게 상승하는 기류를 보이 따로 어 이런 현상들을 보면 코어코인도 에어드랍을 하고 나서 이제 어 물량이 풀리니까 가격적으로는 어 일시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나중에는 장기적으로는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그 요번에 좀 기대가 좀 되기도 하고요어 그리고 요거는 현재 지금 만약에 이제 그 코어코인이 지금 5억 2,560만 개 중에서 지금 25.029%가 이제 그 일단 락업으로 풀린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75% 물량은 이제 분할해서 지급이 되는데 일단 25%, 1억 3,155만 2천 개 정도가 일단은 풀릴 것을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바인딩을 하지를 않고 또는, 어, 이제 바인딩을 하지 않은 경우 여기에 대한 직행률을 85% 정도로 보죠. 일단 스테이킹을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계산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단순하게 봤을 때한 1억 1000개 정도 그 오차값을 봤을 때 오차 범위 안에서도 1억 7백만 개에서 1억 1500만 개 정도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 물량이 이제 시장에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현재 지금 어 상상되어 있는 코인들 중에 유통 공급량을 기준으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요런 코인들은 좀 빼자고요. 거래소에서 만든 자체 코인들은 요런 것들은 좀 한번 날리겠습니다. 요것도 후어비 토큰도 날리고요. 게이타이오도 요런 것도 날리겠습니다. 팬케이크 스왑도 날리고요. 자, 그러고 보면 이제, 뭐, 엑시 인피니티, 이더리움 클래식, 뭐, 요런, 요런 코인들이 남게 되는데, 1억 개에서 1.6억 개 정도. 어, 뭐또 밑으로는 요 정도 선에서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죠. 요 정도까지 근데 하여튼 이와 같은 유통 공급량 기준으로 봤을 때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은 요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것과 비례해서 코어 코인이 상장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절대 아니죠.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높기를 희망을 해 봅니다. 네, 이 정도 가격 일단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어찌됐건 어, 이번에 코어 코인이 좀 뭔가 어, 무료 채굴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어, 탁급으로 뭔가 이제 좀 일을 낼 것만 같은 코인이기 때문에 일단 기대도 일단 한번 해봅니다. 어, 부디 좋은 어, 가치로 어, 성과가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연사 시청 감사합니다.